다들 으쌰으쌰 으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의 루카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꼬마돌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 운동하는데 요즘 최근에 너는 해봤자 꼬마돌이라고 라고 하시길래 어, 브라이언님이요. 이즈님도 좀... 동감하시더라고요 다들 으쌰으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넘어서라도 저희를 가르치려 들고 그런 점이 저는 어, 너무 좋습니다 하, 첫인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어, 상당히 무관심했습니다 한두달 동안은 말을 거의 안 해서 팀장님 밑에 그분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지금은 이보다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앞에서는 되게 무뚝뚝하시고 그러신데 뒤에서 진짜 제 어머니보다 더잘 챙길 정도로 상당합니다. 밤에 연락도 가끔 오고 수면제야 수면제 잠 잘. 라 목소리 좋으십니다. 팀장님 분들은 자기 하시는 일그 이상으로 하려면 플러스 알파 같은 일기잖아요 저희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드님은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밥도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사주시고 그렇습니다. 이드님의 전용 서포터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살짝 도와주는 거죠. 이드님을 항상 물어봅니다. 가서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거나 뭐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야 실력도 늘고 이네님도잘 가르쳐주시고 좋아하십니다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어, 굳이 꼽자면 전시회 나갔을 때 안나님과 함께 혹시 나선함 아세요? 어, 나선함도 만들면서 놀고 한 번은 본부장님과 이제 외근을 나갔는데 제가 자동차 버튼을 잘못 눌러서 본부장님 30분 동안 밖에서 떨게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금도 살짝 느끼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비해서 제 능력이나 업무 능력이나 체력적으로나 따라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조금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점은 조금이지만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때믿든님 솔직히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저를 이끌어 주시고 모르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는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의 장점은 성장을 할수 있다는 점 성장 곡선을 자기가 능력껏 가파르게 하고 싶으면 가파르게 완만하게 하고 싶으면 완만하게 투자하는 만큼 돌아올 수 있는 게 바로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모든 방면으로는. 바로의 단점은 지금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막상 다 처리하고 나면 뿌듯한 그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해냈다니.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양이 많을 뿐,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은 편 아닙니다. 바로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아. 추억은 전시회를 갈때 호텔에서 자게 됐는데, 3일 동안 호텔방에서 지낸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14층 1인 1실, 네, 각방입니다. 조식 제공 가능, 그리고 헬스장까지 있는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헬스장 갔어요? 안 갔어요. 조식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웃음> 잤어요. <웃음> 간식을 되게 잘 챙겨준다. 저는 4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5층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갔다 오면 항상 손에 간식을 주렁주렁 달고 와서 이게 나눠주는. 어떤지 자꾸 아침에치워놓은게 없더라고요. 네, 아. 4층에는 간식이 없어요. 저희 그래서 서랍에 살짝 모아두는 다람쥐 같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5년 뒤의 제 모습은 사투리를 조금 줄여진 나 자신? 회사에서 루카스님 멋져요. 루카스님 일 잘하시네요. 소리 듣기. 네. Bring AI r i g h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 아, 5년 뒤에도 이 회사에 계실 건가요? 일단 아침에 와서 일단 커피를 한대 부사수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저랑 한달 차이 나는 이제 안나님 그리고 한 명은 저번 주에 입사한 에스까님 정말 귀엽죠 없습니다. 주 업무는 루카스 혼나면 대신 혼나기 이 스카 부사수 분이 저랑 닮고 싶다고 해가지고 루카스 루카스 카스카스 카스카 카스, 카스. 그렇습니다. 스카입니다.